복권을 구매하기 전 부부가 함께 꿈을 꿨습니다. 아내는 불이 나는 꿈을 꿨다며 엄청나게 큰 건물에 불이 났고 주황색 불이 영롱하게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깨어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왔습니다. 생전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비행기 티켓을 주시며 여행을 같이 가자고 했고 공항까지 같이 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오실 때마다 납골땅에 가는데 그날따라 돌아오는 길에 느낌이 이상하게 좋아 연금복권을 구매하게 되었죠. 복권 당첨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꿈에 나왔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장사를 하던 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유유히 걸어 나오고 제게 걸어오셨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식사 도중 밥그릇에 밥이 떨어져 배고프다며 칭얼거리고 있으니 외할아버지가 금으로 된 동전들을 밥그릇에 수북히 쌓아주셨습니다. 3주 전 꿈에서 모르는 사람과 싸우고 죽이는 꿈을 꿨습니다. 안 좋은 꿈인 줄 알았지만 해몽을 찾아보니 좋은 꿈이라고 나와서 행운이 올것 같았습니다. 과거 특이한 꿈을 꾸면 조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엄청 큰 거북이와 수영을 하는 꿈을 꿨는데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꿈을 꿨다며 우리 집으로 보이는 마당에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날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서 화투를 치며 상대방의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1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 가득 담기 시작했는데 구멍이 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뜨린 동전들을 다시 주우며 다른 쪽 주머니에 가득 넣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 바닥이 피바다였습니다. 시뻘건 피가 바닥 전체에 있어 놀래서 잠이 깼는데 무섭지는 않았고 기분이 이상했었죠. 그리고 며칠 후 복권 판매점을 들어갔는데 스피도 이천이 눈이 확 띄었고 그 꿈이 스쳐 지나가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온 가족이 다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을 만나 악수도 하며 식사를 하는 꿈을 꾸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다 재물운이 있다고 하는 꿈들을 꾸었습니다. 낮에 막걸리를 마시고 낮잠을 잤는데 닭과 병아리 꿈을 꿨습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병아리가 일곱 마리 나왔고 막 깨어난 일곱 마리 병아리들은 닭을 따라다니며 먹이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형제 자매가 7명이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복권 당첨은 어머니가 주신 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비둘기를 봤습니다. 포크레인 안에 비둘기 한마리가 앉아있었습니다. 날아가지 않아서 자세히 봤더니 눈이 닫혀있었고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괜찮아진 비둘기는 다시 힘차게 날아갔고 멀리 떠나가는 비둘기를 보며 박시나 하나 물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산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복권을 구입하기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제 꿈에 번갈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는데 꿈에 나오시고는 웃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걸음으로 걸어가셨고 제가 뒤쫓아가면서 불러도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걸려 어머니는 먼저 가고 저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있는 곳을 힐끔힐끔 보시며 그 길로 어머니는 앞에 있는 묵권 판매점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복권을 사라고 한것 같다는 생각에 며칠 후 복권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꿈에서 뱀이 다리를 물려고 했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도 뱀은 끝까지 달려들기에 손으로 확 잡았습니다. 개연학 꿈을 검색해 보니 좋다고 해서 모토 복권을 샀고 그 주에 4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번호 4개를 맞췄고 나머지 번호 2개도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왠지 행운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계속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입했고 몇주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뱀에 물리는 꿈을 꿨습니다. 뱀이 다리를 물었고 무서워서 떨쳐버렸지만 계속 물어 놀라서 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뱀 꿈을 검색해봤더니 재물운이 있다고 해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종 꾸던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어두운 방에 주황색 불빛이 있고 그 안에 혼자 있는 꿈입니다. 꿈을 꾸고 나면 숙면을한것 같고 언제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번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바닥하수구에서 변이 흘러넘치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깨고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꿈이 잘 맞는 편이라 가족들에게도 복권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아내가 백두꺼비 꿈과 황금속 꿈을 꿨습니다. 황금속 꿈을 먼저 꾸고 복권을 구입하며 며칠 있다가 꿈에 백두꺼비가 나왔습니다. 거부감이 없이 기분이 좋았지만 태몽인 줄 알고 아이가 셋이 있어서 더낳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복권 당첨의 행운이었습니다. 꿈이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항상 가는 장소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순간 미끄러지길래 잠아주다 저도 같이 넘어지고는 갑자기 나타난 똥 구덩이에 빠져 똥에 제대로 몸을 담갔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는 신기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에 꿈을 연달아 꾸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변기의 똥이 넘치는 꿈을 꿨고 월요일에는 똥이 내 몸에 묻어서 안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당첨되기 며칠 전에 똥 꿈을 꿨다. 꿈에서 가족들이 이를 볼 때마다 변기에 똥이 가득 쌓이고 넘쳐 흘러서 큰 대여로 계속 커내는 꿈이었다. 꿈에서 속뚜껑을 열었는데 가마솥 안에 황금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꿈인 것 같아서 그 주에 복권을 샀는데 낙첨이었고 몇번더 구입해 2주 뒤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거미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곤충을 정말 싫어하는데 태몽도 거미와 진의 꿈이었고 항상 좋은 꿈에는 거미가 나왔죠. 이번 꿈에는 거미가 황금색 몸통에 길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무서워서 에프킬라를 막부어서 꿈에서 깬 이후에도 별향운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몇 번이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첨 하루 전에는 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주 큰 기름통이 저에게 굴러오는 꿈을 꾸었죠.